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네, 지난 토요일날 그 프로듀서 DK 채널에서 제가 함께 했던 그 웨스턴 시리즈의 대작 기회 그리고 그 마지막 피날레였던 어, 라이브 생방송 공동구매 <웃음>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정말 성황리에 맞췄다고 생각되는데요 저의 W80을 위해서 힘을 함께 보태주셨던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던 그 많은 분들께 제가 직접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 주는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어서 지금 강제로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집이 춘천이다 보니까 마음은 조급하지만 지금 그 W80을 직접 수령하러 가지 못하는 상태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일에 복귀하는 대로 W80 좀 수령해서 어, 여러분들 좀 요청하셨던 브이로그라던가 특집 기획으로 컨텐츠를 하나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후원 하셨던 분들이나 또 지금 이제 직접 뭐 수령하신 분들 중에서 이수배 W80은 어떻게 되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급히 아이를 키즈카페에 밀어넣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,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 찍는 감사 영상이고요 아마 다음주에 꼭 w80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날 그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날 어, 새벽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던 그 많은 분들, 와, 정말 그 아재 둘이 하는 방송에 500명 넘게 그 새벽 2시간 넘는 시간까지 같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와,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저희 그첫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정말 그런 잊지 못할 시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또 W80의 모금 금액 이외의 부분을 또 후원해 주시기로 한 어, 사운드캣 담당자분들,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저를 유튜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어폰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어, 도움과 후원, 정말 아끼지 않으시는 저희 프로듀서 DK형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저희 채널 늘 찾아와주시고 저에게 응원해주시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업로드도 좀 자주 하고 답글도 좀 자주 남기고 영상 퀄리티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. 어린이집 방학이 끝나는 대로 또 재밌는 리뷰와 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수비였습니다.